버튼이 두개 있는데 아무 버튼이나 두 번을 눌러주면 5분 정도 이내에 초기 충전이 되고 네, 저는 내 네, 관련나.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차량들은 2채널에서 4채널까지 블랙박스가 기본으로 설치가 되고 24시간 상시 녹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카오디오, 공주장치, 그외 다양한 전자기기를 이용하면서 배터리에 과부하가 걸리고 심지어 방전도 되고 엔진이나 모든 전자장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전원의 품질을 높여줄 특별한 물건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건데요. 슈퍼 캐포시터입니다캐포시터란 쉽게 우리말로 축전기라고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로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캐포시터를 자동차에 장착을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고 또 어떤 개선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 t 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 t 뷰내 기억으로는 불과 십몇년 전만 해도 이런 캐포시터와 유사한 제품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용량도 상당히 저용량이고 품질도 많이 떨어져서 제 기능을 하질 못했었지. 그래서 캐포시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고 그 당시 기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아직도 불신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야. 나도 이 제품을 접하기 전까지는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는데 요즘은 캡퍼시트의 기능이 고품질화되고 심지어 슈퍼카로 알만한 차량에도 장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관심을 갖게 되었어. 제조업체마다 장착 후 개선되는 장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불안정한 전원을 컨트롤해서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을 해주고 두 번째로 음향에 관련된 제품에는 노이즈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고 세 번째로 출력이 증가되면서 연비가 좋아지고 또네 번째로 엔진의 떨림과 소음이 줄고 RPM이 안정돼서 승차감도 개선이 되고 다섯 번째로 배터리 수명이 늘고 전자장치나 조명 등의 성능이 많이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나는 이 제품의 실용적, 실리적인 면을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로 연비가 좋아진다 하는 부분인데 많은 슈퍼캐프트의 제조사에서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이 상착FN 출력이 증가되고 또 연비가 좋아진다고 홍보를 하긴 하는데 전압이 안정된다고 연비까지 좋아질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을까 해서 알아봤더니 장착 전, 장착 후 실험 테스트를 한 결과가 있었는데 무려 5%에서 6.5%까지 연비가 개선된 테스트 결과가 있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배터리를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건데 바로 고닛을 열고 배터리를 보면 단자에 하얗게 가루가 뭉쳐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황산 용액이 굳어서 생긴 황산염인데 바부와 방전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고 이미 배터리의 수명이 다 되어가고 있다는 표시인 거지 그렇게 되면 엔진 또는 모든 장비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캐포시터는 운행을 마치고 시동을 끄게 되면 자동으로 스스로 차량의 상태를 감지해서 황산염 제거 기능이 시작되고 배터리를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야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가격이 비싼 게 아닌가인데 연비가 평균 6% 절감 효과가 생기고 또2 내지 3년에 한번 정도 교환해야 하는 비싼 배터리의 교환 비용이 절감되고 배터리가 방전돼 출동이나 점프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생각하면 충분히 세부가 되지 않나 싶더라고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고 내 설치를 해 보려고 그래 동트뷰 그럼 설치를 해볼까 첫번째 엔진룸 내부에 적당한 위치를 선택하고 보닛을 내려서 닿지는 않는지 확인하고 두번째 양면 테이프를 시공할 위치에 부착시킨 다음 세번째 캐포시터를 시공 위치에 부착을 시켜주고 네번째 플러스 단자에 적색 배선을 먼저 연결시켜주고 다섯번째 여기서 중요한건 이런 IBS 센서가 없는 차량은 그냥 마이너스 단자에 검은색 배선을 연결해도 되지만 이 차처럼 IBS가 있는 차량들은 검은색 배선을 차체에 접지를 해줘야 하는데 이 차처럼 마이너스 쪽배선을 따라가 보면 너무 안쪽으로 깊이 접지가 되어 있어서 작업이 곤란하기 때문에 여기 이곳처럼 차체에 연결된 곳에 너트를 풀러 그곳에 연결시켜주면 되는 거야 일곱 번째 버튼이 두개 있는데 아무 버튼이나 두 번을 눌러주면 전면에 LED가 반복 전멸되고 5분 정도 이내에 초기 충전이 되고 여덟 번째 초기 충전이 완료되면 LED가 소등되고 1, 2분 정도 후에 시동을 걸어 충전을 완료하고 5분 정도 후면 LED가 점등되고 시공이 완료되게 됩니다. 정태뷰 시공 방법이 어렵지 않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보셨습니까캐포시터를잘 모르셨던 분들은 조금 생소하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캐포시터 하나를 장착함으로 인해서 내 차에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처럼 실용실리를 따지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캐포시터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선은 네 관련다 수고했어 동티비오.